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입니다 자, 우리는 전부 다 볼을 잘 치고 싶습니다 잘 친다는 라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볼을 잘 친다는 거리를 많이 보내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볼을 잘 친다는 공을 똑바로 보내는 것 원하는 곳에 떨어뜨리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볼을 잘 친다는 것은 칠 때마다 매번 일정하게 컨택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볼을 잘 친다는 라 의미를 세 가지로 잡았어요. 뭐 스코어가 잘 나오는 것도 볼을 잘 친다는 라 것에 있겠지만 그거는 골프를 잘한다 라는 이야기에 조금 더 작았고 볼을 잘 친다는 라 의미는 거리, 방향성, 혹은 컨택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그 중에 첫 번째, 볼 컨택이 칠 때마다 일관성이 있다. 볼을 항상 똑같이 잘 맞춘다 라는 의미는 내려오는 힘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려오는 힘은 여기서 우리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갔다가 이렇게 채가 내려오면서 공이 맞으면 컨택은 일관성 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내려오는 힘은 직선의 힘이에요 백스윙 탑에서 공까지 거치지 않고 하나의 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미스가 나올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볼을 일관성 있게 맞추고 싶으시다면 내려오는 힘에 공을 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백스윙을 갔다가 클럽을 공쪽으로 던져주는 힘, 양팔을 공쪽으로 펴주는 힘, 끌어 당기는 힘이 아니라 끌어 내리는 힘, 그래서 내려오는 도중에 공이 맞을 수 있게, 몸은 조금 더 잡아 놓고 클럽을 던져줌으로써 좀더 정확한 컨택이 쉽게 나올 수 있게 오른발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컨택이 나오면 은 나올수록 컨택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볼을 항상 칠 때마다 잘 맞추고 싶다. 큰 뒷땅이나 큰 탑볼이 없이 항상 칠 때마다 비슷하게 컨택을 만들고 싶다면 라은 방금 알려드렸던 내용 내려오는 힘의 공을 칠수 있게 만드세요. 오른발을 붙여놓고 백스윙탑에서 공까지 가상의 직선을 그어놓고 그 직선으로 팔과 클럽이 움직이게 해 주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볼을 일관성 있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을 강하게 치고 싶으시면 어떤 힘의 공을 쳐야 되냐? 올라가는 힘의 공을 쳐야 돼요 올라가는 힘은 내려오는 힘의 반대죠 다운 블로우가 아니라 어퍼 블로우 아이언의 경우에도 어퍼 블로우를 이용해서 공을 치면 오히려 거리가 더 많이 날 수가 있어요 흔히들 아이언은 다운블로로 공을 쳐야지 공이 멀리 나간다고 라 알고 계신데 아까 전처럼 던지는 느낌의 스윙이 아니라 클럽을 떨어뜨리면서 몸의 회전에 의해서 몸이 위로 올라가면서 회전에 의해서 올라가면서 공을 치신다면 라 전에 쳤던 던지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공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기 트랙맨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기는 한데 내려오는 힘의 공을 쳤을 때가 거리가 152m 올라가는 힘의 공을 쳤을 때가 거리가 161m 대략 9m 정도 아이언 한 클럽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힘의 공을 치시면 거리가 늘어납니다 그 올라가는 힘이란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클럽을 떨어뜨리면서 몸을 회전시켜서 이렇게 일어나는 힘에 의해서 클럽은 아래로 내 몸은 위로, 서로 반대되는 힘을 가져가시면서 공의 컨택을 만들어내신다면 그 힘의 차이에 의해서 거리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컨택은 내려오는 힘 거리는 올라가는 힘 클럽은 내려오고 내 팔은 떨어지고 내 몸은 올라가고 이 올라가는 힘에 의해서 공을 치신다면 전보다 조금 더 쉽게 거리가 늘어나실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공을 매번 일정하게 똑바로 보내고 싶다 라고 하시면 돌아가는 힘의 공을 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돌아가는 힘이란 무엇이냐? 바로 회전이죠 근데 이 회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체감이에요 자, 내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클럽헤드 손, 명치가 내몸 앞에 위치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넘어가게 된다면 클럽패스는 인아웃 혹은 아웃인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인아웃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아웃인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인아웃 없이 그냥 클럽이 똑바로 지나가는 거죠 그 상태에서 페이스 앵글에 변화가 없고 손목 쓰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손목 쓰지 말고 클럽 헤드, 그립, 내 몸, 명치 배꼽이 아니라 명치예요이 명치가 일체감 있게 같이 넘어가서 꺾였다 같은 위치 자리 만들어주고 같이 넘어가서 하체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명치와 같이 넘어가서 컨택을 만들어 주신다면 라 볼은 큰 휘어짐이 없이 적당한 거리를 굉장히 쉽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볼을 똑바로 보내고 싶다. 좀더 볼을 일관성 있게 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 얘기는 많은 프로님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립을 강하게 잡으시고, 팔에 힘을 주시고, 어깨와 팔을 일체감 있게 묶어둔 상태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손목에 코킹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코킹만큼이나 중요한 게 캐스팅입니다. 자, 내가 돌면서 꺾었으면은, 이거를 끌고 들어오면서 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드, 손, 명치가 일자여야 되는데, 그 일자가 틀어지게 돼요. 일자를 다시 만들어주면서 풀어주면서 내려와서 지나가신다면 라 전보다 조금 더 일관성 있는 방향성으로 전보다 조금 더 쉽게 항상 같은 자리에 볼을 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드라이버도 정확한 컨택을 만들고 싶으시면 내려오는 힘의 공을 치세요 거리를 만들고 싶으면 올라가는 힘의 공을 치세요 둘다 똑바로 보내고 싶으시면 일체감으로, 돌아가는 힘에 공을 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런 레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런 얘기가 따라와요. 저는 세개다 하고 싶습니다. 네, 일관성 있게 먼 거리를 똑바로 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세 가지를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서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메인 컨셉을 하나 잡고 나는 컨택 위주로 갈 것이다 거리 위주로 갈 것이다 혹은 방향성 위주로 갈 것이다 컨셉을 정해놓고 메인 하나를 연습을 하면서 나머지 두 가지도 곁들여서 같이 연습을 해주신다면 전보다는 조금 더 쉽게 볼을 잘 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프로치와 퍼터만 따라와 준다면 은 스코어도 같이 줄어들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세 가지 컨셉 거리를 멀리 보내고 싶다 일관성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컨택을 정확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알려드렸던 홈스골프 이경문 프로였습니다.